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간혹 그 아이돌 연예인들의 성형 전후 사진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아이 사람들은 이런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변했는데 어 본인은 어떤 성형을 해도 이렇게 성형빨이 안 받는 얼굴인지 이런 얼굴이 나오지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럼 과연 성형발을 잘 받는 얼굴이 따로 있는지 그그 그 상담자 분처럼 아무리 성형을 해도 그 성형발이 안 받아서 그 예쁜 얼굴이 못 되는 얼굴이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지 지금 25년이 지났는데요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될때 쯤에는 그 굉장히 뭐 의욕도 넘치고 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도 때는 아 이런 얼굴은 성형발이 아주 잘 받겠다 수술하면 은뭐 이렇게 예쁘게 되겠다 또 아니면은 뭐안 받겠다 뭐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서서 그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2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이 어떤 얼굴이 성형발을 잘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얼굴은 내가 성형수술을 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게 성형발이 잘 받는 얼굴이 되는 거고 아 이거는 내 실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의술이라든가 어 그런 것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서 그 예쁜 얼굴을 잘못 만들 것 같다 라고 하는게 성형발이 잘안 받는 얼굴이 된다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현대의술로 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얼굴형은 성형발이 잘 받는 얼굴이 되겠고요 현대의술로서 아니면은 그 선생님의 실력으로 이 사람을 예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성형발이 안 받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부가 얇으면 코 모양이 잘 나오는 반면에 코가 비친다. 아니면 코 피부가 두꺼워서 질기고 단단하게 되면 우리가 성형을 해서 모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잘 늘어나지가 않아서 코를 만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들이 성형외과에 있기는 합니다만 동양인의 대부분에 있어서 어, 코가 낮은 코를 올리는 융비수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 코의 피부가 얇을 경우에 실리콘 보형물로 이렇게 어, 콧대를 높이다 보면 이렇게 성형한 티가 나고 코가 뾰족하게 비쳐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골질은 충분하니까 한 코에 육질을 보강하는 코 지방이식을 해서 뭐, 보다 자연스러운 코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구요 이렇게 코 피부가 두껍다고 하더라도 이 방방한 콧볼 살집을 살려서 관상성형을 하게 된다면 뭐 성형한 티가 나지도 않으면서도 성형발이 아주 잘 받는 코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코성형 관점에서 보면 피부가 얇으면 모양을 잘낼수 있는 반면에 그 성형한 티가 나는 코가 발생할 어, 확률이 높겠고 또코의 피부가 두꺼울 경우에는 안에서 연골로 코의 모양을 잘 만들려고 한, 한다고 하더라도 코의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아서 코를 만들 수 없다 성형발이 안 받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관상성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코가 육질우세의 코인지 골질우세의 코인지 육질우세의 코라면 골질 성분을 어, 보강해서 코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또 골질의 우수의 코다. 뭐 실리콘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딱어 만들었는데 코는 잘 세워졌는데 성형은 티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육질을 보강하는 관상 성형법을 이 적용하게 되면 은 이렇게 성형한 그 성형빨이 잘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형을 몇번 했는데도 뭐 본인의 얼굴이 성형빨이 안 받아서 그런지. 뭐 미녀 링코나 무슨 한가인 이효리 옆모습 어, 이런 것들을 원하고 했는데 전혀 어, 그런 얼굴이 나오지 않고 또 어,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그런 거를 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성형외과 선생님이 어, 너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라인이라고 해서 그 절망 어, 하시면서 어수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교정해주면 됩니다. 여기 왼쪽과 오른쪽 사진에서의 하늘색 콧대와 노란색 코바닥의 위치관계를 보시면 코를 높인다는 것은 노란색에서부터 하늘색까지의 거리를 늘리는 것입니다만 관과하고 있는 부분이 노란선과 빨간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즉 오른쪽과 같은 연예인형 얼굴에서는 노란 화살표 길이가 빨간 화살표 길이가 긴 반면 그 일반인 단두형 얼굴에서는 노란 화살표 길이가 빨간 화살표 길이보다 짧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연예인 얼굴과 일반인 얼굴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뭐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게 하고 얄쌍하게 하고 브이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뭐 나는 성형발이 안 받는 얼굴인가 봐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얼굴 깊이를 고려하게 된다면 성형발 안 받는 얼굴도 연예인 그 비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개, 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자면, 선생님, 저는 너무 눈이 작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눈지, 눈도 그냥 아주 조그맣고, 코도 낮고 입도 나아 보여서, 그 평생 못난이 소리를 듣고, 어, 살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성형수술 중에 그 가성비라고 있죠. 어그 드린 비용에 비해서 예뻐지는 효과가 가장 큰 성형수술이 그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눈이 작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눈매교정 앞팀 뒤팀밑팀풀팀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하는데요. 오른쪽 여성이 왼쪽 여성보다 눈이 훨씬 작지만 더 예쁘지 않으신가요? 왼쪽의 서양인 여성은 오른쪽의 동양인 여성보다도 눈이 작은데요. 높은 눈썹으로 인해서 전태궁이 시원해서 캄프라지가 된 얼굴이고요. 오른쪽에 동양인 여성의 경우에도 앞팀, 뒷팀, 밑팀, 풀팀 그리고 눈매교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눈이 시원한 이유는 바로 전태궁이 넓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소의그 연구에 의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미추 그러니까 예쁘다 못생겼다 라고 판단하는 시간이 0.1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0.15초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얼굴을 딱 보고 야저 사람이 쌍꺼풀이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코가 얄쌍하구나 뭐 입술이 두껍구나 이거를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0.15초 안에는 즉그 얼굴의 비율이나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이런 비율이나 또 눈이 얼마나 크기보다는 그 눈썹 눈썹하고 눈의 관계 그러니까 눈, 눈이 눈 크다고 하더라도 눈썹이 가까우면 아주 좀 답답하게 보인다고 하고 눈이 조금 작더라고 하더라도 전지현 씨처럼 이렇게 눈, 눈썹이 눈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눈이 시원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형발이 잘안 받는 얼굴에 어, 조건이라고 하는게 뭐 두상이 어, 크다 또그 다음에 그 아무리 뭐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예쁘게 하고, 뭐, 입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눈의 위치나, 뭐, 코의 위치, 입의 위치를 뭐,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고,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뭐, 성형수술의 개념이라든가, 어, 수술 그, 그, 테크닉들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뭐, 눈의 위치라든가, 코의 위치, 또 아니면 입의 위치가 이렇게 내려간 거를 좀 올려서, 좀 리프팅 돼 보이는 이런 수술 기법들이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눈, 코, 입의 위치를 어떻게 성형할 수 있는가? 아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